오늘은 지구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로 현명한 말씀을 한번 써볼까 해요 여러가지 있겠죠? 현명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? 저는 다윗왕의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다윗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웅 캐릭터이고 왕이죠. 그 왕이 온갖 성취를 하고 승리를 하고 번영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항상 마음 한쪽에는 쓸쓸함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그 자기 생일날 다가왔을 때 대신들한테 이렇게 요 하죠. 나에게 이런 선물을 달라. 그렇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. 어떤 선물이냐면은 이 선물이 내가 이겼고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시련이 와서 좌절했을 때라도 요즘처럼 막 이런 바이러스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또 무엇이든 그런 어려움으로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나도 역시 힘들 때도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그러한 진리, 말씀을 내게 알려다오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였죠 한마디해야 돼요. 뭐, 기나긴 언설을 하면 안 돼요. 다이 또 워낙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. 아무도 그대로 못하고 있었는데, 가장 역대 그 지혜로운 어떤 캐릭터 있죠? 바로 아들, 솔로몬이 왕자였어요. 반지를 하나 아빠한테 내밀죠. 자기가 내밀지도 않아요. 남의 손을 통해서 내미는데, 거기에 바로 그 지혜로운 말씀이 적혀 있었죠. 오늘 써드릴 내용인데, 바로,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참 짧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영화로움이 됐던 시련이 되었던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기복 좋을 때 나쁠 때 어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럴 때마다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 중을 지킬 수 있는 차분함 안정을 가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도 그런 편안한 어떤 마음과 삶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그 글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.